응? 비수 배치 작성자분이십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 어. 어 무슨 재밌는 소식 있나요? <웃음> 어그 혹시 그. 아재민 청년에 대한 소식이 사실이옵니까? 그.. 제가 유튜브를 엄청.. 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그곳에서 그 아, 30레벨이 넘는 영상을 제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 뭔가 그 영상 일기장이라는 그걸 아, 보셨구만 네.. 그거를 봤는데 그.. 아.. 이번.. 아. 이번 대회 아재민을 누가 데려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옵니다 아... 어... 그 소중한 의견 잘 들었소 감사하오 혹시 이거 이용료 있어아 이용료 그런거 받지 않...는데 나민? 그 우호적인 관계라면 좀 가지고 싶사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럼 내 농장으로 오시오 어, 그러면 내가 수고비 쪽으로 좀 드리리다 나중에 정보도 살겸 아 아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캡빈님이에 안으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와가 겁나 놀랐네 와 심장 잠깐만 아나 어, 잠깐만 후나 대발해 본적 없단 말이야 에헤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지간한 불법 농사 아니면은 지금 따라잡기 너무 힘들거든요. 불법 농사를 좀잘 지어봅시다. 또요렇게요렇게 아, 엄마가 둬야지 않겠는가. 오호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 옆에. 저사람 누군진 몰라도 아주 경계를 좀 하긴 해야할것 같네 하얀 좋리라더 좋은 지금 자, 무엇을 하고 계신 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잡은게는 소리를 들은것같습은다만 아니 게 요기 좀 있길래가 그 우리 좋은 관계를 좀 갖지 않겠는가 하고 또이 분을 내가 줌고 있길래 아. 아이고 그,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어디서 막 정보 들어오는 게 없는가 그 연애도 괜찮고 그거 비리 같은 거면 더 좋고 그거 음. 아, 비리나 연애는 잘 모르겠고 지금 거의 이제 만기를 걷고 있는 상인 하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인가? 그..무기님이라고 아그 사람은 글러먹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곡괭이를 만드는 방법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제가 곡괭이를 너무 불쌍해서 가, 다이아 곡괭이를 지급해드렸는데 그리고 가서 3분도 안돼서 바로 음 죽었습니다 <웃음> 그 사람은 글러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노예가 되게끔 한기래 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모든 데도겠습니다 제가 그소식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눈물 없이 그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 아, 저 제가 아. 지금 좀 많이 눈물 없이 살수 없는 운명이긴 한데. 아, 내가 혹시. 들었는데 그 고갱이도 만들 줄 모르셨다면서요. <웃음> 아. 맞아요. 아,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곡괭이 만드는 방법도 안 알려 준다. 뭐. 우리도 첫날부터 막 물에 치어 죽고 낙사에서 죽고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나라 하나가 또 세워진 거 소식 들었는가? 그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다. 예. 불법 농사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 아닌가? 어, 누군가요? 그 지금 왕이신 분이 있지 않는가? 아, 이게 아다 불법 농사로 아번 돈이다 이 말이야. 아, 지금 거, 현재 왕께서 지금, 불법 농사를 이거 농사를 그 소위 찍하게 저지른 자들은 그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찌 왕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땅도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혹시 농사는 좀 하는가? 아 농사 그 땅은 곡괭이, 좀 있는가 곡괭이또 만들지 못하네 저 같은 하찮은 상인에게서 땅과 농사를 물으시면 제가 그 그렇다면 아, 저저말 말이 없습니 우리와 함께해서 그 예. 농사로 같이 그 농사를 좀 해볼 생각이 없는가 그 땅은 있는데 농사를 계속 하고 있을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인데 그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고갱이 만드는 방법 그리고 yeah. 어이 포켓몬 yeah. 모드에 관한 것들 알려줄 yeah.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걸 알려주겠네. <웃음> 어떤가? 때마침 제가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밖에 없었사옵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가 yeah. 함께하지 않겠는가? 아 저야 저요. 포켓몬 넌내 거다. 그, 상인님, 음음 <웃음> 상인님 계시옵니까? 아, 당연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상인님 저희가 제가 할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엇인가? 상인님 제가 그 상인님께 긴이 전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그 상인님께 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그 덕을 갚으러 왔습니다. 무슨 덕인진 잘 모르겠다만 그. 일단 이 호박을 하나 받으시시. 아, 이 귀중한 호박을 또줄 줄이야 그 무슨 일인가? 제가 사실 상인님네 상자를 털었습니다. 언제 털었는가? <웃음> 아니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슬쩍했습니다. 음 언제 털었는가? 얘기는 한번좀 그, 들어봅시다. 게임 처음에 할때 보이길래 아무도 없고 하길래 사탕 몇개좀 즐졌겠습니다. 음, 에이. 뭐 그런 거면은 데 친히 받도록 하겠네. 그래서 음. 너무 양심이 찔려서 중간에 제가 사탕무 시점 몇개 다시 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웃음> 사탕무 시합 반 세트 다시 넣어놓고 했는데 그때 아필 어... 달걀이 5개 정도 들어있길래 또 달걀을 <웃음> 달걀 음. 반개 정도만 한두개 정도만 다시 가져갔습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그러면은 예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으리 에휴 조심히 들어가게나 무슨 일인가? 그 누구에게 들켰는가 설마 아니지? 아니겠지? 안녕하십니아 안녕하세요. 네. 아, 소민님 이게 뭐죠? 뭐? 사실 소미님 이게 뭐죠 지금? 아이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또. 아, 아주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오호 지금 머슴이. 지금 지금 어어? 머슴이 신님 불러. 안돼. 여기 잠깐만 어부실려 티피 p 좀 타주세요. 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큰일 날 것을 발견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이 현장을 보시라고요, 지금. 아니? 지금 방금 이거 다 하고 지금. 어? 방금 바로 도망쳤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단. 여긴 제가 다 갈아버릴 거고요. 예, 예. 금급 수배를 때려야겠네. 음... 이거 좀 갑자기 도망쳤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그럼 현상수배 제가 때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현상수배. 현상수. <웃음> 알라이와 소미어린이 잡아오시면 두 단무냐? <웃음> <어허> <웃음> 신님 신님 그 예? 저희가요 사실. 예. 엄청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말 중요하지않습니다 어, 그, 혹시, 5 a m p e 하신가요? 아 돈으로 저를. 아. 저 이거 돈으로 매수하는현장을 이거, 이거, 음. 다녹 이거, 이 이거, 아, 그, 어허. 어허.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어, 저한테 약간 좀 얼마 주셨으면 입숙하고 이제 또 말라고 했는데 좀 그냥 아이고. 이제 냅다 도망을 가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감하거든요 이거 그렇지 돈만 받으면 또 신고를.. 아니 잠깐만 돈을 받으면 입숙하려 그랬다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아예 어,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예 현상수배 때려놨고요 예. 저분은 그럼 저, 어떻게 저, 되시는 저, 거죠? 저분은? 저분이요? 이제 네. 뭐 잡히면 은 가둬야죠